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6일 차 더하기 총 연습이 들어가겠습니다 보수 짝 머리 꼬리 모두 나오, 나옵니다 자 친구들 제가 세 문제 내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털고 217을 놓습니다 217 더하기 36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숫자 조심하라고요 36. 여기 6을 더해야 되는데 2밖에 안 남았네요.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동시에 올려줍니다. 항상 동시에. 그 다음, 253이 나왔죠. 여기다가 56을 더할 겁니다. 더하기 56. 그러니까 얼마죠? 네. 309 해서 309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302를 놓겠습니다. 302, 302 정확히 보세요. 그 다음에 178을 놓겠습니다. 178 자, 8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7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보수 2를 빼 주고요. 자, 다음. 67을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1의 자리 10의 자리 60 1밖에 안 남았네요 앞자리 올리고 여기 조심하세요 4에서 10으로 하니까 앞자리 올리고 6이니까 6의 꼬리 1 올라가죠 67 하니까 547자 다음 27 27 동시에 놓는 거 잊지 마세요 46. 요것도 어렵습니다. 40. 자, 여기서 놓습니다. 자, 2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살짝 1을 동시에 내려주고요. 40. 그 다음, 6을 어떻게 놓나 볼까요? 여기서 놓을 수가 없죠?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꼴이 1을 동시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73이 됐죠? 여기에 207을 놓겠습니다. 207. 7을 놓아야 되는데, 6밖에 없네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래서 답이 280여기까지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1의 자리 28이 아닌 280자 이건 280 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그쵸? 208입니다. 자 주산에서 자리점 항상 조심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 세 문제 보수 짝, 머리, 꼬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다 연습했습니다. 이거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머리, 꼬리 잘하면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